짜랑짜랑 귀여운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집에서 브이로그를 찍는 것 같네요 프리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코로나기도 하고 맨날 집에만 박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진짜 맨날 시켜먹고 맨날 편의점 먹고 이래가지고 친구랑 좀 패스트푸드 음. 그만 좀 먹자 슬로우푸드 뭐 이런 거 이제 좀 우리가 집밥을 해먹자! 해가지고 지금 친구랑 된장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가볼게요 가보게요 아이씨 발아 아직 안 했지? 좋아 야. 좋아 파는 산거니까 안 씻어도 되겠지? 당연하지 어... 얘는 이 부서지는 게 많네? 아좀 얼었네? 파는 안 씻어도 되는데 손은 씻어야 되는데 이거 3일 전에 씻었어 아 그래? 그럼 안 씻어도 돼? 지금 씻으면 되죠 다다 썰고 싶어? 두 명이니까 <웃음> 지금! 지금. 오늘의, 오늘의 컨셉. 컨셉은 유튜브를 절대 보지 않고 된장찌개를 저희 힘만으로 끓여보는 겁니다 유튜브를 절대 안 보고 우리의 힘으로 된장찌개 끓인다 네 그러시면... <웃음>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얼굴인데 벌써 팔을 썰었어요 저희의 힘으로 쌈장이 <웃음> 필요하대 <웃음> 아 진짜 안 보고 해보자. 진짜 안 보고 보자나 믿어? 나 어, 나는 나, 괜찮아. 나... 나는 할 만해. 다진 마늘도 있어? 있지. 야 존나 받아. 이겼네. 이겼어. 아니 다진 마늘이어서 이겼네.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많을수록 맛있다. <웃음> 야, 바다 익선이야. 야 멸치 이렇게 커 원래? <웃음> 아,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꽁치 찌개인데 거의그 <웃음> 근데 사실 된장이 맛있으면 된장찌개가 맛있어. 진짜 맡아봐, 이거 우리 맛도 봐. 이거 우유 먹. 먹지 않았냐, 우리 먹지 않냐 우리 한번? 된장이 그냥 된장이 아니라 어? 약간 이런 된장 그냥 된장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이런 된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덜 넣고 부족하면 더 넣어트리도 맞지? 괜히 오버했다가 물을 더 넣는 것보다는 원래 짜면은 물을 더 넣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음... 많이 넣고 싱거운 거보다자 이렇게 된장 2스푼에 멸치 12마리에 다진 마늘 반스푼을 넣었습니다 멸치 세가족을 넣었습니다 세가족 <웃음> <웃음> <웃음> 여기에 두부만 넣으면 요즘 시대가 좋아졌어 두부를 이렇게 두부를 이렇게 반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두부를 아, 이렇게... 잘 따랐다 그지? <웃음> 뭐야 이거? 무사야? <웃음> 무사히 두부를 넣어줍니다 야야 <웃음> 야, 잠깐만 진짜 벌써 문양이 나는데? 자 그러면 저는 햇반을 데피고 있겠습니다 재현이가 벌써 된장찌개 거의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또 자취생 여러분들 자취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햇반도 생각보다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노브랜드 밥, 쌀한 공기 아니 쌀밥 한 공기 이거 먹는데 이거 특징 잘 뜯어지네 특징이 잘 뜯어지는 거예요 3분? 먹어볼까요 이거? 벌써 먹어봐? 어? 야 느낌있다 아니야 끓이면 돼 끓이면 돼안 넣어도 돼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이거, 이거 머리티가 너무 땡겨가지고 얼굴이 그냥 늘어나네 여러분 이거 머리티 귀엽지 않아요? 된장찌개 쉽네 된장찌개 별거 없다 된장찌개 김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는 김치야 음, 네. 근데 이러면 김치 안 넣고 그냥 맘말어서 김치에다 먹으면 되지 않냐 된장찌개에 김치를 넣은 순간 아 그러니까 물 넣고 조금만 더 끓이고 먹을까? 물은 뭐물 어떻게 넣어? 그 뜨거운 물을 넣어 조금 오. 지웠뭐 했냐? <웃음> 뭐 했냐 씨? 이 지랄에서 넣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바로 유재현의 영어책에다가 냄비를 아, 올려줍니다 <웃음> 아 개뜨거? <웃음> 딱 그냥 그, 그 맛이야 그냥 그 맛? 그 맛? 그냥 그맛그 맛? 그 맛? 상 상했 던그 맛, 근데 진짜 너무 맛있 어. 근데 먹어 <목소리> 엄마 그러는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오, 돼? 어, 물에 된장 풀고 두부, 뭐? 파, 뭐? 마늘. 저... 저기 안 넣었어 그거. 멸치. 멸치 넣었지. 음. 아니 김치를 안 넣으려고 했는데 뭐 넣었다? 아. 어? 어. 맛있네. 맛있어 신김치라면. 괜찮네. 어, 나는 신김치 신기피도... 넣어. 안 넣는 사람도 있고.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어머님. 맛있어? 네, 아. 엄마가 다 t g 내가 그 g 는데 die. 지 m not going to die. I'm not going to die. I'm not going to die. I'm n o 된장이 i n g t 맛있 i e 맛있 not going to 된장 e I'm not g o i n 음. 내아 <웃음> 너무 좋죠. 음. 음. 힙, 음. 네. 알겠어? 음. 음. 잘 먹겠습니다. 음. 음. 통화 내용이 약간... 어머님이 대나치게 하시고 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안 <웃음> <왜> 먹어 <먹을? 웃음> 다행이래. 내가 끓었는데. <그러는데. 웃음> 우리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뭐. 그러네. 네가 인사해서 그러네. 아무렇지 않게. <웃음>